안녕하세요 여러분! 윤댕입니다 짜잔! 어디다 시켰냐면 마녀김밥이라 곳에 시켰거든요 개그맨 부부 분들이 하시는 가게인데 진짜 그냥 맛있어서 유명해요 이거는 이제 고추김밥이고 여긴 참치김밥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고추김밥을 보시면 안에 재료들도 있지만 이 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튀김이 뭐냐면 맛살 튀김이에요 맛살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튀겨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치도 들어가있고 그리고 이 초록색 보이시는게 청양고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밥집입니다 이거는 마녀김밥에서는 처음 시켜보는 메뉴인데 떡볶이예요 그래서 1인분은 아니고 대돈님좀 나눠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열무김치 조선호텔 열무김치입니다 물김치 이것만 있어도 새공기는 먹을 수 있어 음이 씹히는 식감하면 약간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떡볶이부터 먹어보고 싶다 과연 음 오 맛있는데? 이거 쌀떡인가? 이게 간이 너무 딱 맞아요 너무 맵지도 너무 짜지도 않고 국물도 너무 묽지 않고 너무 묽지 않고 뭐 찍어먹기 딱 좋은 정도의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근에 제일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양념이 음? 오, 이 집이 잘 맛있어요. 오, 맛있어. 그리고 특이하게, 그냥 떡도 있는데, 치즈떡 같은 게 보이거든요? 아, 치즈떡이다. 밀떡의 느낌이 좀 있고, 좀더 탱글탱글한 맛. 어머야, 떡볶이 너무 맛있다. 뭐지? 어묵의 양념이 엄청 잘 됐어요 김밥 음. 참치 많이 넣어준다 딱 참치, 당근, 햄, 계란, 단무지, 그리고 튀긴 맛살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 참치김밥과 열무김치 음 김치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그리고 마녀김밥 멸치하고 튀김, 맛살, 고추, 계란, 햄, 단무지, 당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만 계속 먹으면 좀 매운데 이거랑 참치김밥 계속 번갈아 먹으면 딱 좋아요 고추, 장관 음 이도 들어 가나？청양, 고 추가 약간. 따뜻하게 매콤한 맛이 있잖아요. 이 멸치 맛이랑 맛살 튀김 자체가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그런 맛이 어우러지면서 너무 맵지도 않아요. 어떻게 이런 조화를 생각했을까? 음 완전 맛있어요 음와 떡볶이 진짜 잘한다 요 김밥은 소스에 찍어서 음음어 대박인데요 진짜 이거 찍어 먹으니까 진짜 엄청 맛있어요. 이게 소스가 사기네. 와. 이런 잔멸, 잔멸치랑 견과류볶음인 것 같은데 이게 식감이랑 깊은 맛을 주는 것 같아요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많이 먹었던 그런 맛이에요 이 떡볶이는 참치김밥을 찍어먹는다면 음... 오점오점별 다섯 개 별 다섯개 별 다섯개 맛이에요 사실 김밥하면 꼬다리죠? 이건요? 청치김밥 꼬다리구나 음어 계란맛이 되게 진하게 나요 계란이 많아서 이 댓글 너무 웃긴다 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맛살 팀. 김 요게 맛살을 얇게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집어넣거든요 여기는 와와 아, 맛있다 입을 한번 헹구고 떡볶이로 마무리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. 메추리알 음. 적은 것도 없는데 왜 맛있지요? 음와 진짜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떡볶이 너무 맛있었다 마녀김밥 흥해라! 어우, 어나 진짜 너무 괜찮다 울산에 지점 없으면 은 진짜 하나 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마녀김밥 떡볶이 별 다섯 개 만점! 잘 먹었습니다. 영상 재밌게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, 또재밌는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. 뿅!